네, 안녕하세요. 밀리밀리 김밀리입니다. 이번 영상은 블랙루즈의 신상 립, 리즈 벨벳 틴트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총 5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딱 제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 딱두가지를 골라서 구매를 했고요. 보니까 다섯 가지 컬러들이 모두 과즙을 담은 스무디 컨셉으로 출시가 됐고요 예전에 에어핏 벨벳 틴트를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어요 제가 블랙루즈 제품을 이번에 신제품이 출시되는 걸 제가 딱 보는 순간 왠지 비슷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구매를 바로 했죠 제가 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느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벨벳 제형을 바라볼 수 있는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고요. 어플리케이터도 일반적인 둥근 봉 형태로 되어 있어요. 발림성은 크리미하게 발리는 게 특징이면서 패키지 컬러보다 채도가 높게 발색이 되고 블러블러 했을 때 투명하게 비춰지는 컬러감이 특징이에요. 제가 선택한 컬러는 2호 그릭 요거트와 3호 망고 코코넛 컬러 두 가지로 두 컬러 모두 레드베이스 컬러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로 선택을 해봤습니다. 착색감은 거의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컬러감 보여드릴게요. 제일 먼저 애플 그릭 요거트 컬러를 발라보도록 할게요. 지금 제가 입술이 좀 난리가 났어요. 항상 원래 난리가 나 있는데 오늘은 더더욱 난리가 나 있는 것 같아.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또 회사를 다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살짝 코로나가 왔다간 느낌이에요. 에어핏 벨벳 틴트 같은 경우에는 딱 입술에 올렸을 때 약간 두꺼우면서 가벼운 감성이 있었는데 이거는 엄청 가볍게 발리긴 하나 크림 같은 그런 제형에 느낌으로 입술에 올라가고요. 일단 컬러감도 보시면 채도가 이 쨍한 느낌이 살짝 빠진 투명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고요. 약간 크리미하면서 벨벳의 느낌이 반반 들어갔다. 약간 그런 제형의 느낌이고요. 올렸을 때 두껍거나 무겁거나 이런 감성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살짝 입술에 올렸을 때 뭔가 더 자연스러운 컬러감으로 올라가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발색이 이쁜것 같아요. 컬러로 이렇게 딱 보면 은 그릭 요거트 위에 딸기가 살짝 얹어진 그런 컬러 감성이 들어요. 제가 한번더 컬러로 올려볼게요. 음. 아이 향이 블랙 루즈의 그 향이 딱 있네요.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그 에어핏 벨벳 틴트랑 향이 거의 유사합니다. 느낌을 더해주는 그런 컬러감이에요. 너무 예쁘다. 음. 딱 이제 봄과 여름에 사용하기 정말 좋은 입술 딱 데일리 컬러인 것 같아요. 진짜 과즙이 팡팡 터질 듯한 그런, 그런 색깔 아니에요? 약간 스무디킹 가면 딱 떠오르는 컬러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요거 요거 요거 추천해드립니다. 제가 손등에 올렸을 때는 착색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거든요. 저는 사실 이렇게 착색 있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아가지고, 이렇게 착색 없는 제품이 되게 더, 훨씬 더 좋거든요? 착색이 거의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로 추천드릴 컬러는 바로 망고 코코넛 컬러예요. 이 망고 코코넛 컬러 제가 손동으로 제가 컬러를, 어,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, 일단 채도가 일단 다 높아. 왜냐면 과즙의 컨셉이기 때문에 채도들이 다낮진 않아요. 살짝 채도가 살짝 있는 그런 컬러들이고 자몽과 오렌지를 섞은 그런 컬러로 발색이 돼요. 근데 확실히 손으로 올렸을 때 컬러는 조금 더 채도가 되게 낮아 보이는데 확실히 입술에 올렸을 때 컬러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요즘 컬러들이 치아 같은 컬러감들 위주로 많이 출시가 되는데 이것도 고려를 해서 출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짝 입술에 올려봤는데 코랄과 이 오렌지 레드에 살짝 미치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컬러예요 지금도 보시면 너무 자연스럽게 정말 MLBB 컬러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아닙니까? 음? 응? 정말 자연스럽게 입술에 딱 올라가서 컬러감이 연출되는 게 중요한데 진짜 잘못 올리면 그 약간 알죠? 그 아이스크림 잘못 먹어가지고 착색된 느낌 딱 그런 발색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컬러는 지금 보시면 얼매나 이뻐 엄청 자연스럽고 입술이 정말 생기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한번더 컬러를 올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올리는, 것보다 컬러를 한번더 올리는 게 예쁜 것 보다 컬러를 한번더 올리는 게이쁜것 같아 안쪽부터 겉에까지 뭔가 블러블러한 느낌으로 올라가니까 좀더 생기가 있어 보이고 입술에서 그냥 딱 끝나는 것 같아 그 생기가 제가 볼 때는 뭔가 블러블러 하면서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들로 발색이 돼서 정말 부담스럽지 않고 이 입술 하나만으로도 정말 생기있어 보이는 메이크업 룩을 완성할 수 있는 립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제가 총 다섯 가지 컬러 중에 딱두 가지 추천드릴 컬러를 가지고 와봤고요. 블랙 루즈, 리즈, 벨벳 틴트 궁금하셨던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밀리 밀리, 김밀리 였습니다. 안녕!